소지가 불끈 솟아오르시죠. 구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구별에 윤석열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요. 윤석열은 지구를 하면 뒤에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 떠나라 이구동성이네. 네. 윤석열은 지구를. 지구별에 더 이상 네 친구는 없다. 지금 당장 지구를. 이제 민주평화 통일바대에 배 띄우고. 백놀이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어이 아니여 어이 아니여 어이 아니여 내 손을 가나 윤석열의 열불 나고 천군난 사람들 선제탄의 촛불 들고 밥불을 놉시다 다같이 어이야 니어, 차. 어이야 니어, 어기야, 차. 타고, 외국 나건욕설도잘하더라어 <목소리> 자, 니어, 자, 어 자, 어 자, 니어, 자, 어차 니어, 자, 니어, 자, 니어, 자, 니어, 자, 니어, 자, 자리여 어린이 결장된 놈이 다 잔다 자위대가 좋은 놈은 일본으로 가고 선제 타격 좋아하는 놈 군대 먼저 가거라 <놀람> 어디야 아이 바다 호텔 나가요 줄리 방북지색이라 어디야 디오차 어디 어디야 디오 어디야 참된 어디 어디 불이다 잔다 세종대로 백만 촛불이 어디가 세상 반 c 자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요 깨어있는 시민이라 한마음으로 보였으니 촛불들만 살인러 어이 아니야 어이 아니야 어이 아니야 어이 아니야 어이 아니야 선제 타격 어이 야며야 어이 군대부터 안가는 목아무데서나쩍 벌리고 어 사타구니 이 긁어낸 목 기차 타면은 남의 자리에 어 족발 올리고 또금으된놈 외교 참사 인사 참사 국방 참사 민생 참사 진태양들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어야디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는야신이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이야 어이야+ 어 다섯 살에 학교 가란 놈 국민 혈세 마구 쓰며 포화관사 만드는 놈 자위대 보면 흥분하고 독일기 보면 후와할 뛰는 놈 일본의 놈호아이니 일본어로 사랑하라 라 양도 구디 혈이 리아디로허마아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배은망덕 인면수심 무능 무식 무지 무모 전부 오부이 <후부 목소리> 도그 베이비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지성명 감천이라니, 하느님이 들어주시겠죠? 민주 평화 통일 바다에 뱃띄워 놓고, 어? 백만 촛불 함께 모여, 뱃놀이 가잔다. 내쉬다. 이깁니다.